괜찮아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감동적이에요 <웃음> 안녕하세요 배우 한다미입니다 p 의 고사를 준비했어요 아, 네. <웃음> 마지막으로 시험 본게 언제인지 시험 가세요? 시험? 마지막으로 시험을 본 거는 오 <웃음> 6년 전인가 보다 5, 6년 어, 무슨 시험을 보어요저그 요리학교 졸업시험 <웃음> 그게 마지막 <웃음>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. <웃음> 네. 프랑스 요리학교로 왔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제과목. 어? 디저트. 만드는 <웃음> 거. 너무 <웃음> 나중에 한 번. 제 이름은 한사비고요. 혈액형은 오형 직장과 직업은 <웃음> 스토리제이 컴퍼링. <직업은 웃음> <웃음>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, 그냥 요리 먹고 만들기 사실 <웃음> 먹고 <웃음> 신발 사이즈는 저 진짜 작아요 220? 근데 완전 하이힐이면 215도 아마 들어갈걸 이렇게 앞으로 발이 쏠리니까 손발이 너무 작아가지고 적당한 응. 사이즈 발 있잖아요. 230, 35. 어, 좀 이렇게 어, 쉽게 어, 구할 어. 수 있는 제일 부러. 워잘넘어진다 어, 어. 어쩐지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넘어져가지고 <웃음> <웃음> 맨날 다리 엉들어 있었거든요. 어릴 때 마음에 또 신발 내 사이즈를 신어야 되는 작고 이쁘고 큰 것이 있다고 니까 자꾸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. 발이 아, 너무 작아요. <웃음> 응. SNS는 인스타그램 하나 하고 있습니다. T <웃음> A M E E J P G 밤이라 지는 아, 제일 특별하게 <웃음> 신경 쓰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수 있을까를 제일 <웃음> 신경 쓰고 저 모든 게좀더 느린 인생이 좀 늦게 가는 이에요뭐 예를 들어 원래 저전공은 미술이었고 뭐. 근데 연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어쩌다 보니 못하게 돼서 뭔가 남들 20대 때 했어야 되는 거 30대 때 하는 그런 <웃음> 느낌이 자꾸 들어서 <웃음> 바보같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? 어, 먼저 아이, <웃음> 매력. 아이, 매력. 하나만 쓰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잘 먹고, 잘 웃고, 되게 긍정적이에요. 음. 좋아하는 색깔. 저는 검정색 좋아해요. 좋아하는 숫자는 4. <웃음> 호색 의식이 좋아 특이한데요? 왜냐면 아무도 안 좋아해서 그냥 좋아해요 화사, 다학습안 좋아하더라고요,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나중에 좀... 팔색조 같은 사람? 되게 음. 다양한 느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팔색조 같은 사람 갖고 싶은 것 지금도 행복하긴 한데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항상 갖고 있고 싶어 이 드라마, 영화처럼 살고 싶다. 좀 유쾌하게 살고 싶어서. 멜로와 제 <웃음> 유쾌하고 즐겁고,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어서. 다음 명은, 순간에, 최선을 다하자. 자신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말을 적어본다면, 음 잘하고 있어. <웃음> 저희가 이벤트 네. 선으로 네. 이거를 벤쳐드리고 있어. 네. 하나, 둘, 셋. 다니 아, <웃음>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<웃음> 너무 감동적. 너 감동적이에요. 저희가 <웃음> 반응을 원래 이럴 거거든. 이런 <걸 웃음> 반응을 원했는데. 뭐 하는 거 이게? 음... 배우 그리고 우리 언니 <웃음> 첫째다 엄마 아빠 서운하니까 <웃음> 오늘 뭐 먹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<웃음> 엄마 아빠 동생 우리 이 조그만 걸 걱정이라고 해. 음, <웃음> 걱정. 둘 중에 하나. 여름. 집. 짬뽕. 저 민초파입니다. 오, 저희도. <웃음> 아, 산. 로맨스. 아, 돈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. 마음이 일단. <웃음> 댄스, 발라드. 댄스. 부먹, 찍먹저 일단 먹. <웃음> 메세지. 취향. 무릎도 날들. 선택. 아이보. 우정, 사랑 진짜 아까 나이 드니까 바뀐 것 같아 <웃음> 원래는 사랑 사랑 했던 것 같은데 우정 자기관리 <웃음> 80% 열정은? 여러분들, 열정은 어마어마해 <웃음> 깔끔한 편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안 깔끔한 날도 있니까 90까지 채우겠습니다 친하면 되게 제가 웃겨요 그러면 친하면 웃기니까 60. 아, 저좀 계획적인 편이에요. 애정 표현 저 애정 표현 되게 잘해요. 100%. 아... 활동성은 음... 딱 감수성은 되게 풍부해요. 저는 자유로운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. <웃음> 공감 진짜 공감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어 진짜 내 장점 왜 이렇게 많지 나 공감 능력이 많아. 나를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음, 나는 한담이다 <웃음> 나는 한담이다 <웃음> 이런 나를 소개 영역을 처음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렇게 하고 또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작품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될게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